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한 창업 현장을 스토리로 알아보는 창업스토리의 한주영입니다.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창업, 혹여 실패할까 두려워 시작도 못해본 창업, 이제는 스토리로 재미있게 알아보면 어떨까요? 나만의 창업스토리를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 창업스토리는 창업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그 속에서 얻게 된 깨알같은 노하우들을 공유해 주실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써니사이드업 대표 전아름 과학도를 꿈꾸었던 젊은 여성이 사업가로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아름 대표님은 어렸을 때 과학도의 꿈을 꾸었지만 대학 때 콘텐츠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이 분야에 몸을 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밴드나 코스프레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좋아하고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학생으로 전국민 문화생활 습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 두명과 공모전 상금 200만원으로 신림동 고시촌 원룸에 사무실을 만들고 수입이 없어 사채를 쓰면서까지 직원의 월급을 챙겨주었다고 하니 그 결단력과 실행력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저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잡초로 태어났다. 바람이 불면 스스로 견뎌낼 재간이 없고 고개 숙여 피해야 한다. 그 바람은 언젠가 멎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허리를 펴고 햇빛을 받을 수 있을 때가 꼭 온다. 즉, 자신의 꽃을 피워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차 사업이 안정되고 경력이 쌓이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하른 대표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대표님께서 직접 나와 계시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아름 대표님 모시고 아까 창업 스토리에서 미처 다 담지 못했던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사이드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아름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잡니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3른살이라는 나이에 적응을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럼 써니사이드업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3살 때 창업을 해서 이제 8년차 된 문화벤처기업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이 써니사이드업이고 요즘에는 서비스명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는 컬처워크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갤러리나 궁이나 한옥마을 같은 문화장소 투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뭐 드로잉이나 마술이나 캘리그라피나 플라워 이렇게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B2C로 일반인들 대상으로 판매를 하다가 한 2년 전부터는 B2B로 기업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기업용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완전 처음 계기는 사실은 그때 22살 때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 그때는 그냥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업을 준비한다, 내가 뭔가 사업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멋있어 보였던 것 같고 사실 그때 저도 되게 평범하게 그냥 취업도 하고 싶고 뭐 강의도 하고 싶고 뭐 작가도 하고 싶고 되게 다양한 사업도 그 중에 그냥 하나였는데 그 중에 사업이 제일 그냥 멋있어 보여서 우연찮게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은 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는 다들 엄청 자신감이 넘쳐 시작을 해요. 망할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시작을 하죠. <웃음> 그래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시작을 했다가, 어, 이렇게까지 저도 오래 하고 있을지는 <웃음>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는 초반에 원래 문화 마케팅이라 그래서 그 문화적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대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대행사 같은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만의 콘텐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컬처워크라는 서비스를 만들지는 한 4년 정도 된 거고요. 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또 여성으로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어, 사업을 시작하실 때좀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건 없으셨나요? 어, 예, 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있는 분들은 사실 사업을 못해요. 예. 네. 그런 마음이 없이 시작을 했고 근데 오히려 하면서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이 되게 많이 생기긴 했죠. 사실 초반에 돈 때문에 뭐 24살 나이에 빚이 그때 제가 한 1억 5천 이상이었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압박이 올 때는 맨날 쫄렸죠.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이게 안정적으로 잘 돼서 네,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교육 분야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분야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 이 분야에서 사실 사업을 했을 때 제일 컸던 약간 사람들의 선입견이 뭐였냐면 문화적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냐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저도 창업 초창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 창업 그런 지원 제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자금을 뭐 유치하고 싶다거나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다들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그 진짜 7년 전, 6년 전 그때는 더 이런 아이템으로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선입견이 되게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뭐 얼마에 사시면 됩니다. 이게 명확한데 옛날에는 완전 초창기 때는 뭔가를 기획해서 대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게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첫 번째 어려움인 그 약간 이런 걸 돈을 벌수 있냐고 라 해서 이 청년 지원금 받는 건 사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포기를 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몇번 도전을 했다가 세네번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그때 마인드가 그냥 정부에서 지원 받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돈 벌어서 우리가 운영하자라는 마인드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었던 거를 최대한 좀 심플하게 우리를 뭐라고 설명할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파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인가? 뭐 어디서 사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천을 최대한 딱딱딱딱 답을 낼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는 딱 그냥 정말 쇼핑몰에 딱 들어오시면 저희가 뭐 파는지 그냥 바로 보이세요. 그렇군요. 어, 그러면 앞으로 이 써니사이드업의 목표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어, 저도 많았을 때도 있고 적었을 때도 있었는데 많을 때는 뭐 열댓 10, 명 있기도 했고 적을 때는 저 혼자 있을 때도 있었고 작년에 직원, 작년까지만 해도 한 2년 정도는 직원 한 명하고 일을 했었고 이제 올해 두명더 늘어서 총세 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 여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서른 살이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요즘 고민이 되는 게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혼을 하거나, 그럼 남편 때문에 뭐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 또는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이 하여튼 진짜 많이 일하거든요. 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여자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이를 먹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아기를 낳든지 간에 일을 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네. 네. 어, 굉장히 멋지네요. 입니다. 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웃음> 네. <그렇군요. 웃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 사실 이런 인터뷰할 때 맨날 마지막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고민이 되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창업을 권장하지 아,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창업을 응원하고 권장하시는 분들은 너무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이미 내가 너무 잘 됐으니까 너네도 해 약간 이런 걸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워낙 고생을 진짜 많이 했었어 가지고 창업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청년분들이 만약 이걸 보신다면 그냥 잠깐의 경험을 쌓으려고 창업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정말 모든 돈과 시간과 인맥과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안 되는 게 사업인데 내가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건 어, 했다가 그냥 시간만 잃으면 상관없는데 정말 돈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저처럼 너무 쉽게 시작하시면 힘든 거를 잘못 이겨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초반에 그 마음가짐만 정확하게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오늘 현실적이고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나가는 써니사이드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창업 스토리를 통해 전아른 대표님을 만나봤는데요. 그녀의 일에 대한 열정과 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핵심 강의, 백종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패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사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창업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르게 된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내부 관리 역량이 부족해서 실패한 경우입니다. 창업자는 막강한 영업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매출도 많이 달성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회교 경영과 재무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한 시그널은 끊임없이 경영자에게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는 미처 것을 알아채지 못했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내부적인 재무관리자와 경영관리자 또는 중간의 조력자들이 경영자와 같이 어우러져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만 실패가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자가 는창업자 재기에 성공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실패 이후에 재기 연으로 들어가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고 내부 관리의 역량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경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지요. 이상화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창업자는 외부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인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경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이러한 내부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뽑고 그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동기가 외부, 외부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영업력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과 자금에 대한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외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업이 위기를 맞게 되는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는 특별히 외환에 대한 수출 우전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인데요. 글로벌 외환 위기 때문에 키코 사태가 발생하자 그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이 없고 위기 대응을 할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가 부족해서 실패로 맞닥뜨리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주요한 실패의 원인은 외부 환경에 변화, 즉 글로벌 위기나 환율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는 것 또한 또한 이런 매뉴얼을 시행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전문가가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겠습니다. 경영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할수 있는 많은 대형 매뉴얼과 교육을 배우게 되고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인 만큼 외자 투자와 정책 자금을 동시에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례의 시사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집중뿐만 아니라 본인과 관련이 없는 국내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치, 문화, 다방면에 가져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고요. 또한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특정 분야에는 적재수소에 전문적인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만약의 사태에 있을 수 있는 외부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관리 매뉴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 대응에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 같이 경영자는 스티로폼에 대한 정부 구제가 강화된다는 정보만을 믿고 창업을 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출업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은 제도화되지 않아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자는 공장 설립이나 자본 모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지인에게 의탁했지요.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장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자본력이 투입되는 공장 설립 그리고 장비 도입과 같은 것을 지인에게 맡기고 본인이 직접 분석하고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업주는 이러한 위기를 맞은 이후에 재창업 과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특히 이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패키지형 재창업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영자는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시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재창업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자는 본인이 목표로 하는 시장에 대해서 정치, 규제, 인허가, 문화, 그 밖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 분석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 비어나 예측, 직관과 같은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의 실패의 사례와 다시 재기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실패하는 경우에 빠지는 대표적인 함정들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선택의 함정, 개발의 함정, 시장의 함정, 또 관리의 함정, 또 경영자가 가지는 태도의 함정과 관계의 함정,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변수에 따른 불운의 함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한 실패의 함정들에 대한 원인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딛고 극복해서 성공적인 재창업을 이룰 수 이루기 위해서 경영자가 명심해야 될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자는 재창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경영적인 마인드라 함은 외부 환경의 변수와 내부 역량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영자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꾸준한 교육과 멘토링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석함으로 인해서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환경과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수익,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만든 제품을 시장에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고 그 선택을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시장 규모에 맞도록 자신의 역량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시장을 매출 규모가 높다든가 또는 소비자 반응이 좋다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적인 역량과 자금 규모를 냉정하게 분석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만 또 다른 실패를 겪지 않는 그런 창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제가 당부드렸는데요. 재창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업적인 경영적인 마인드를 확립해라.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정확히 깨트러볼수 있는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환경과 기술적인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업 규모와 역량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로 기업을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검토하고 분석해 보아야 함을 당부드렸습니다. 자, 오늘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 재창업은 반드시 기존 창업과 같은 업종이어야 합니다.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템이 전에 이루어졌던 재창업 아이템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창업 과정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책 자금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기업자, 기업 경영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 기술이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기존에 본인이 가져왔던 창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재창업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아닌데 시장 분석이나 사업 계획 등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경영자가 모두 경영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본인 아이템에 대해서 경영적인 분석이나 사업 계획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도 단순하게 재창업을 위해서 돈만 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재창업을 위한 교육,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영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정부의 사업 타당성 심사에 유리하게 점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재창업 이후 계속적인 자본조달이 필요하게 되는데 정책자금 지원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정책자금만으로 기업을 어, 재창업에서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재현으로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집행되는 자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업을 했을 때는 창업자는 궁극적으로 1, 2년 내에 본인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매출을 달성하고 또 크라우드 펀딩이나 벤처기업을 통한 직접 자금 조달과 같은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종일 대표님의 핵심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창업 스토리 여러분도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준비 되셨죠?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